<웃음> 아, 재밌니 아, 깜짝이야!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면 재밌니 아, 잠 먹게 나 아, 아, 우시겨어 아, 잠시만 아, 잠 종일 그러고 있어? 아 엄마 왜? 왜는 왜야?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고. 응? 어? 제발 생산적인 일을 좀 하자. 책을 좀 봐봐. 아, 책은 재미없다고. 방학 숙제 있잖아. 독후감 쓰기 해야지. 책 읽어야지. 싫다고. 책 재미없어. <목소리> 어머 <어머머머>, 어머 어머 세상에. <목소리> 어머 어, 저거 뭐야? 누구세요? 나는. 나... 땅콩스쿨맨! 땅콩스쿨맨? 어머머머 웬일이니? 저기서 왜 나와? 책 읽기가 싫다고! 책 읽기가 너무 재미없다고! 나와 함께 라면 책 읽기가 너무 재밌어서 습관이 될 걸! 아, 아, 아. 아저씨랑요? 아 아저씨랑 함께 읽고 싶지 않은데요? <웃음> 아저씨랑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비키 너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같이 책을 읽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그럼 안녕 자두야 불러주세요! 자두랑 읽을게요! 자두랑 읽을 수 있지? 지금 몇시지? 어우, 마침 자두랑 읽을 수 있는 시간이네! 자두야! 나와줘! 으어. 자두가 나온다고? 에이 설마... <독소리> 안녕 비키야! 난 자두야! 비키기가 <웃음> 날 좋아한다고 그랬다며? 고마워 비키야! <독소리> <웃음> 우와! 너 진짜 자두네! 자두 맞네! 우와! <웃음> 무슨 일이야? 미키야 너는 동생 있어? 어, 난 남동생 있어. 엄청 장난꾸러기야. <웃음> 장난꾸러기구나. 여기 선동이라는 친구도 동생이 있는데 똑같네. <웃음> 오, 선동이? 선동이도 동생 있어? 동생이 장난꾸러기래? 네. 장난꾸러기인지 아닌지 이 책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 그래도 내 동생만큼은 장난풍이 <웃음> 아닐 거야. 그럴까? 내가 읽어볼게! 응! 형의 말에도 일동은 느릿느릿 꼬얼꼬얼 오오 나랑 똑같다! 나도 내 동생이랑 같이 심부름 가면 맨날 그래. 쟤딴데 맨날 한눈 팔고 그러냐고 내가 진짜 힘들다니까. 빅기도 그랬구나. 현동이도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 같아. 아유 내가 그만 알지. 그래서 집에 잘 들어갔대? 어머머머 세상에 우리 비키가 책을 다 읽네 어머 세상에 여기 이펭귄처럼 양 옆으로 걷는 이 걸음걸이를 뭐라고 말할까? 어나나나나 나, 나, 나. 어,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양갈래도 있고 육학년도 있잖아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어, 우리요 너도 있었어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어? 이우리가 가장 먼저 붙을 것 같은데 리운아 정답 저요 말해봐 뒤뚱뒤뚱 펭귄걸음 리우리 정답 뒤뚱뒤뚱 뒤뚱뒤 <웃음> <웃음> 이번엔 내가 무조건 맞춰주겠다 저요저요저요 저요 저얼쥬나쥬나쥬나쥬나 저요, 저요, 저요, 우리 떠보자! 안녕! 아 벌써 끝났네. 아 재밌었다. 내 오. 친구 자두 또 보고 싶다. 깜짝이야! 나는 땅콩 스쿨맨! 땅콩 스쿨맨! 자두랑 또 놀고 싶다고? 네! 자두 언제 또볼수 있어요? 땅콩스쿨은 4시부터 9시 새로운 도서 두권으로 수업 가능하지 네?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5분 쉬고 자두를 또 만날 수 있어 어 진짜요? 저안 쉬어도 돼요? 자두야 빨리 나와라! 오또할수 있다 이거지? 재밌겠다 겟겟겟 빵빵궁 뿅뿅 빵빵궁 뿅뿅 어머머머 애들이 아주 재밌게 책 읽네 걱정 한시름 놓았다 땅콩숲꿀로책 재밌게 읽기 대 성공